돌아다니고 물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역으로 개생물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 응, 응, 응, 응. 여러분들은 응, 응. 집에서 응, 응, 물을 잠그고 응, 응. 대기하여,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상태입니다 네. 국민 <목소리> 여러분들은 모두 대피 Halo. 부탁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stopping, 네 캘라거 어..어.. 어..잠깐만.. 코봉군 드디어 일어났군 <목소리> 누..누..누구세요? 잘 들어 코봉군 지금 바깥에는 바이러스성 괴생물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어 근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? 자 조금만 기다려주게 피검사가 끝나는 대로 내가 다시 오겠네? 아니 아, 설명을 해주셔야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우리 코봉군에게 달려있네 아, 난 바빠서 이만 아, 할아버지 지금 거짓말 치시는 거야 너 여기서 나가야 돼 예? 어, 아저씨 누구세요? 잘 들어 꼬마야 그들은 너를 이용해서 널 아주 무시한 무기로 만들 생각이야 무슨 무기야? 엘리베이터를 찾고 내려가 그리고 저 간호사 의사들 믿지마 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, 어,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어! 빙고 게임을 했구만 음, 김 간호사가 이겼어 점심내기 김 간호사가 이겼네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어, 어? 저 바깥에 저 의사들 그저 사람들이 피해서 나가라는 거지? 알았어 자, 일단은 조심조심스럽게 간호사 의사 없겠지? 자. 어? 저 간호사 의사다 어떡하지? 어? 저 누워있는 사람한테 말좀 걸어봐야겠다 조심 조심 아!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방어 랑는 거야 진 어, 아저씨, 아저씨, 그 혹시 엘리베이터든지 아세요? 그 뭐야? 어서 도망가! 어서! 어, 아저씨 혹시 TV 나오는 조나단 아니에요? 그건 비밀이야. <웃음> 어서, 어서, 어서 도망가! 아, 알았어요. 조나단, 바이바이. 사인해 주세요. 다음에. 어, 여기는 무슨 관리하는 곳 같은데? 아, 조심스럽게 빠져나가자. 아저씨 말걸어봐야 아저씨 넌 누구니? 아 저는 인류의 희망이래요 희망이? 장희망? 아니 그냥 인류의 희망이라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러 어디로 가야 돼요? 내 뒤쪽으로 쭉 가다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 진짜죠? 어 화이팅! 근데 뭐하세요 아저씨는? 아나 지금 커피 뽑아먹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나와 아 짜증나 아 그래요?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찾자 조심스럽게 어디로 가야되지? 그쪽 엘리베이터! 찾았 엘리베이터.. 잠깐만 뭐 뭐가 왜 문이 안열려? 뭐야! 아이 문이 안열리잖아! 야! 저기 계세요? 안되겠어 엘리베이터 문을 열수 있는 도구를 좀 찾아봐야겠어 공구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? 잠깐만 어? 무슨 이상수 소리 틀리는데? 뭐..뭔 소리지? 뭐, 뭐 있나? 와 아, 깜짝이야! 너 뭐야? 아유 귀여워 너 멍멍이니? 멍멍이.. 와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! 너 코에 지금 뭐, 뭐 달려있는 거야? 야 코에 코가 없고 왜 톱이 달려있죠? 야 너같은 애 처음보다 진짜 너 괴물 아니지? 야, 지금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미안한데 네코좀좀 빌리자야. 코가 아주 쓸만하겠죠. 좋아, 따라와. 야, 이거 뭐야? 톱. 쓸만한데 이거? 오오오오. 야, 좌측, 우측. 야야. 오오오, 다 쓸어버리겠다.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수 있겠어. 가자. 자, 다 쓸어버리겠다. 우와. 이 아이 안 돼! 어디에 갈라고 그래? 아 저는 내려가 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? 전기 와이네! 어 모르겠어요 빨리 기둥실로 움직이세요 어찌 된건지?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전기 전기를 좀뭐 나타난 거야? 뭐가 나타나냐고? 지금 기회다 야야 야, 강아지야 가자 야 괜찮아? 나봐봐아이 뭐지? 어? 이거 어디지? 야너 근데 괜찮아? 야 근데 너 이름 없어? 이름 좀 알려줘봐 포치타 뭐? 뭐, 뭐? 뭐 뭐라고? 포치타 말할 줄 아네? 포치타! 포치타! 그래 그래 알았어 일단은 같이 나가자 어, 덕분에 엘리베이터 문도 잘 열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보자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와, 뭐야? 뭐야? 쭈쭈저저저저저저 어, 어. 여기 치아로 괜히 내려온 것 같은데? 예,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위험해! 포치타 이리 와! 아니 집이 꽤 허물어져 있어 어? 아저씨다! 저 아저씨! 아저씨! 어이 꼬마야! 너 어떻게 온 거야? 어? 아이씨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못 나가니까 반대편 들어가 반대편이요? 아니 나가수 있을 같은데? 어서! 아이 진짜.. 아.. 반대편으로 어디로 가란 얘기.. 오.. 와 여기도 좀비가 있네 조심 조심해야지 와와아아악 으아아악! 와좀 와! 와! 와! 와! 와! 어디해나어떡나 죽어! 나 죽어! 못다 빨리 와! 빨리 와! 와! 진짜 무서워! 오, 큰일 났다! 큰일 났다! 빨리 도망가! 와! 좀비! 와! 진짜 실줄로 보게 된줄 몰랐어! 와! 완전 무서워! 진짜 무서워! 되대 무서워! 와!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인다! 너 괜찮아! 너 괜찮아! 와! 그일다 어디로 도망가냐고! 진짜 칼짝 없는데! 와! 도망쳐었어 또한, 찾았어, 또한 찾았어. 와! 나좀 살게 살게 살게 살게! 살 나도 살리자! 어디로 가냐고! 이쪽으로+ 이쪽으로 끌려다+ 끌려다+ 끌었다가 어디로 가냐고 우와 음. 박혀 있어+ 박혀 있어+ 박혀 있어 가 어떻게 자기가 박 있어 어떻게 해? 어디로 가냐고 빗겨+ 빗겨+ 빗겨+ 빗겨 우와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야! 다 갔다 갔다 갔 빨리 빨리 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서다 갔다 갔다 갔다 다 갔다 갔다 갔이 갔다 다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저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왜이래 왜 이래? 이 아저씨 목소리 왜이래 어? 안다있다 저기, 저기 저기 아저씨 아저씨 좀 저, 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<웃음> 뭐야 모두 다 준비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어떻하되고 바이러스가 지금 들아다나봐아어게하냐고 도대체